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걸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집착하는 걸까요? 크게 상처가 될수 있는 집착이라는 말의 허와 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집착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린다는 건데요 연인 사이에서 집착이라는 말은 금기어가 될 정도로 상대방이 입에서 내뱉어지는 순간 누군가 하나는 크게 상처를 받게 되는 말일 수 있죠 또 헤어지고 나서는 요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수 없을 정도로 내 상대를 무력화 시키는 말이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집착이라는 말을 내 상대방에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 상대방으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사용해 보셨다면 내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마도 상대가 나에게 행하는 어떤 행동들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서 그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내 상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도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정말 내가 혹은 내 상대가 요 그렇게 심각하게 뭔가를 하긴 한 건가요? 연애하는 동안에 연락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 라는 요청이라든가 예쁜 말로 나를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 라든가 데이트를 더 자주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요구들이 정말 심각한 뭔가가 되냔 말이죠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뭔가 쏠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연애 초반에 내 상대가 요 나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안달났었거든요 나도 연애 초반에 내 상대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리고 내 상대가 요 연애 초반엔 나한테 틈만 나면 연락을 했고요 어떻게든 예쁜 말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매일매일을 데이트하고 싶어 했고요 그런 글을 보면서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데 상대에게 나는 집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나도 내 상대에게 틈만 나면 연락을 했고요.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예쁜 말을 전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그 남자도 그 여자도요.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난 그때와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요구하고요 같은 마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요 혹은 그녀가요 나에게 집착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집착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나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뭔가 실수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나로부터 넌 집착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듣는 내 상대도 나와 같은 기분이 들겠죠 그런 집착이라는 말을 듣게 된 순간부터는요 내가 죄인 같은 기분이 들 거고요 그 무거운 마음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혹시 내 상대가 날더 싫어하게 될까 봐 두려워질 거고요 실제로 어떤 행동을 상대에게 했는데 그 상대로부터 네가 이렇게 집착하지만 않았어도 생각해 보려고 했었는데 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 그럼 이제 내 마음속에는 정말 커다란 상처가 생기게 되고요 내 상대에게 다가서는 노력조차 하면 안 되는 대역죄인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상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임금님의 성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무한정 기다리는 모드로 변하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집착이라는 게내 잘못일까요? 나는 내가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 내 상대에게 그 마음을 동일하게 전한 거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 상대에게 원하는 것도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작은 걸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상대는 나보고 집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상대방의 마음이 떠나고 나서 자기의 무거운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나한테 집착이라는 단어로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자기가 좀 미안하니까 그것을 어쨌든 마음 편히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탓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상대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상대가 자꾸 나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해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냐고 요구한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도 내 상대에게 너 이거 집착이야 라고 표현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 상대도요 그냥 그때처럼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는 거거든요 내가 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중독이 돼서 아직도 그 효과가 남아서 그렇게 나한테 예전처럼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준 사랑에 취해서 나를 바라보는 일편단심에 좋은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변절을 해놓고 그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를 집착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때는 두 사람이 격하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두 마음을 교환했을 거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연애하는 동안 각자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바뀐 거라면 그가 나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나를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틀린 걸까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이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 다시 사랑하면 안 될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말 집착이냐는 거죠 만약에 그가 나를 그토록 사랑한 게 진실이었다면요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사랑하게 돼서 이게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내가 잡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줄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나보고 집착이라고 네가 대역죄인이라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인 마냥 나를 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가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진실되게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싶은 거거든요 좋았을 때도 그랬고요 위기였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라고요 내 상대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러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별하자고 했을 때 그런데도 상대가 나에게 다시 잘해보자고 한다면 그건 집착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나에게 주장하는 거니까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상대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를 잡는 것도 역시 집착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서서히 마음이 식어서 혹은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심경변화 때문에 내 상대가 나를 밀어내고 있는 중이라면 그 마음을 예전처럼 돌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집착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적어도 내 상대는 나에게 그래서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변함없을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사랑에 누군가의 마음이 변해서 이탈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걸수 있어요 내 마음이 변해서 상대에게 이별을 고하면요 내 상대는 분명히 아플 거고요 현실적으로 믿어지지도 않을 거고 충격도 클 거예요 헤어나오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집착이라는 것은요 내 상대가 나한테 과하게 연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서 상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식은 사람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탓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실 때 집착이라는 말을 쓰실 때요 함부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내 상대가 만약에 나에게 집착이라는 그 말을 사용했다면 쉽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착이라는 말을 상대로부터 듣고 나서 내가 초라해지고 자꾸 움츠려주고 그를 대면하기가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은요 그 말을 한내 상대와는 달리 나는 여전히 한 사람만을 위한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죄값인 거예요 그리고 혹 내가 상대가 말한 대로 집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저렇게 나에게 매달릴까?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 걸까? 정말 나를 많이 사랑했나 보구나. 이렇게 내 상대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이 아니라면요. 이제는 그를 위한 내 소중한 마음이 좀 아깝다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사전적 의미로 집착이라는 말은 존재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 집착이라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변했고 자기의 무거운 마음을 다른 사람을 탓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무기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아파 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